사랑입니다. <웃음> 여러분 아침이라서 제가 머리만 하고 이제 여러분들이랑 같이 겟레디를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제가 출근을 했다가 오후에 한 드레스샵에 방문을 해가지고 또 다양한 드레스를 한번 입어보려고 해요. 어, 일단 듀이트리 AC 컨트롤 딥 그린 카밍 에센스 사용해줄게요. 아, 요즘에 여기 맞은지는 뒤집어져가지고 이거 써주면서 진정시켜주고 있어요. 오후에는 크리드제이라는 드레스샵에 방문을 할거 인데요. 여기 드레스 샵에서 우연히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한번 드레스 피팅 해보시면 어떨까요?라고 제안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이거 물랑이 분들한테 다양한 뭔가 메이크업도 보여드리고 뭐 드레스도 보여드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콜 외쳤습니다. 최근에 생리한다고 여기 턱이 아주 그냥 뒤집어져가지고 며칠 엄청 속상해 있었거든요. 심지어 여기 눈썹 옆에까지도 뾰루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요즘에 듀이트리 써주고 있고 요거 카밍크림까지도 같이 써줄게요. 에센스보다는 저는 크림이 조금 더잘 맞긴 했고 크림이 조금 더 쿨링감이 느껴져가지고 오늘 얘를 여러 겹 레이어링 해주면서 발라줄 거예요. 오늘 지속력 높여주기 위해서는 요거 아워글라스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위위 아뜰리에서도 메이크업을 받아보고 이제 혼자서 셀프 웨딩 메이크업도 여러 번 해봤는데 확실히 지속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제 프라이머 단계에서 얼마나 쫀쫀히 잡아주냐 고그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수분크림은 최대한 여러 겹 발라주고 그 위에다가 조금 유분기 잡아줄 수 있게 아워글라스 사용을 해줬어요. 저는 쿠션은 달바의 커브 쿠션 21호를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이 달바 커브 쿠션을 처음 개발 했을 때 당시가 거의 겨울쯤이었고 어, 여름에는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몰랑이 분들한테도 아 여름에는 제가 이게 사용감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진짜 자신이 없었거든요. 근데 여름에도 쓰고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요즘에는 진짜 만족도 있게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여름에는 딱히 만족스러웠던 쿠션이 잘 없어가지고 그 헤라의 블랙 쿠션을 진짜 몇 년째 거의 지방력처럼 들고 다녔는데 요즘에는 헤라 블랙 쿠션이 너무 건조한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하고 제 피부가 또 나이를 먹어서인지 건조해지더라고요. 제품 개발부터 출시하고 나서 아직까지도 요거 달바만 쓰고 있는데 만족도가 아주 높아요. 여름에 써도 이 광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커버력도 그대로 올라오는데 너무 번들거리지 않는 느낌? 여름철에도 아주 잘쓸것 같아요. 제가 팁이 있는데 오히려 여름철에 바깥에 습도 높은 날에 엄청 건조하고 뻑뻑한 쿠션 쓰면 몽글몽글 맹치면서 그 피지 사이에 끼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촉촉하게 베이스 깔아주는 게더 좋다 보니까 요즘에도 달바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안에 있는 에센스 내용물도 좋은데 퍼프가 진짜 좋아요. 저는 퍼프만 따로 빨아가지고 그냥 일반 파데에도 이 퍼프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어떤 제품을 써도 이 퍼프를 같이 쓰면 진짜 쫀득쫀득하게 잘 묻어나는 느낌이라서 이 퍼프랑 같이 써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확실히 여름철이다 보니까 그리고 오늘은 뭔가 지속력을 높일 수 있는 웨딩 메이크업처럼 좀 짱짱하게 안 무너지는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니까 이렇게 메이크업 포에버 사용을 해서 얼굴 전체에 가볍게 쓸어주고요. 이 메이크업 포에버는 가루 타입도 사용해보고 이렇게 압축 파우더 타입도 두개다 써봤는데 저는 이렇게 압축으로 된 파우더 타입이 조금 더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결혼도 준비 중인데 얼마 전에는 모닝 스튜디오에서 웨딩 사진까지 찍었고 이제 사진 보정본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진 보정본은 한 3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뒤에 보정본이 나오면 이제 모발 청첩장이랑 이제 실물 청첩장 만들어야 되고 그게 이제 끝나면 이제 청첩장 모임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외에 또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제 저희 부모님들에게 각자 드릴 선물을 또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단 예물을 딱히 안하기로 하고 저희가 각자 뭔가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이때 아니면 저희 부모님들에게 각자 선물을 할 기회가 없겠다고 생각이 뭔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마음을 담아서 지금 선물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선물을 할지 리스트도 짜고 있고 뭔가 같이 고민도 하고 있고 이제 선물만 준비를 하면 될것 같아요. 사실 웨딩 촬영까지 하고 나니까 뭔가 좀 어, 거의 다 끝난 느낌? 자 이렇게 눈썹까지 그려줬고 오늘은 이제 확신의 뭔가 핑크 웨이크 사진빨도 좀잘 받을 수 있으면서 좀 눈도 커 보일 수 있게 좀 같이 쿨한 느낌으로 연출해보려고 을 해요. 예전에도 영상에서 잘 사용을 했었던 휘 사용을 해줄게요. 피 팔레트 기존에 너무 잘 쓰고 있었는데 떨어뜨려가지고 깨져가지고 요네 번째 컬러가 날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팔레트를 다시 꺼냈어요. 위쪽 음영 주고 아래쪽에는 1번 컬러 사용을 해줍니다. 이 뭐야 이거? <웃음> 아래쪽에는 1번 컬러 사용을 해줄게요. 쓱쓱 저는 딱 속상해 눈이 쉽게 부어 보일 수 있는 눈이고 제가 웨딩 메이크업을 받으러 샵에 가보니까 저한테 이제 아, 눈이 싸나워 보일 수도 있는 눈인데 평소에 이제 메이크업으로 많이 이제 눈매를 교정을 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저는 공감이 되더라고요. 저도 눈 메이크업을 조금이나마 잘못하면 눈이 쉽게 싸나워 보일 수 있는 눈이라서 그런 쪽으로 많이 교정하는 느낌으로 해볼게요. 이거 이제 필리밀리 브러쉬 스몰인데요. 조금 더 진한 버건디 컬러 사용을 해볼게요. 이것도 퓨에 있는 원팔레트인데, 웜 원팔레트에 웜 있는 가운데 코랄 컬러도 예쁘거든요. 두 가지를 섞어볼게요. 섞었을 때 컬러가 더 예뻐가지고. 제가 팁을 알려드리자면 눈끝 쪽에 꼬막눈이거나 눈끝 쪽에 커브가 심하신 분들은 아 눈메이크업을 잘못하면 눈이 엄청 짧아 보이거나 싸나워 보일 수가 있거든요. 어, 그런 분들은 이 시컬 라인을 잘 채워주는 게 진짜 포인트예요. 저는 아이섀도우로 눈 위쪽에 채웠었던 컬러로 눈 언더라인까지도 음영을 아래로 전체적으로 굵게 주는 걸 좋아해요 그래야지 웃었을 때 애교살 부분이 접히기 시작을 하면서 요 아래까지도 눈처럼 보일 수 있는 뭔가 착시현상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요거 모브 컬러 같이 조금 진한 브라운 컬러거든요. 요걸로 애교살 그림자를 주면서 언더까지 조금 음영을 같이 줄 건데요. 애교살을 어떻게 주냐? 내눈 끝쪽에 커브가 올라간 요각 있잖아요. 이각 라인을 그대로 살려서 같이 애교살을 커브를 주세요. 이렇게 되면 애교살까지 같이 올라가 있는 약간 웃상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 강아지 웃는 상 있잖아요. 그런 느낌을 줄. 그면 애교살까지도 같이 쪼개줘야 돼요. <웃음> 먼저 수평으로 가로로 먼저 한번 그려주고 그다음에 내눈 끝이 꼬막눈으로 잘려있는 이 부위 있잖아요. 그 부위 쪽에다가 살짝만 한번 그려주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눈 모양을 봤을 때는 눈이 이렇게 우상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보이나요? 그리지 않은 쪽은 짧아 보이게 딱 끊기는 느낌이 있는데 그린 쪽은 전체적으로 음영감이 이 아이라인 커브 준 쪽과 애교살이 연결되어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웃는 상태에서 가로로도 한번 주고 웃은 상태에서 위쪽 커브로도 한번더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히로인 메이크의 롱 스테이 스무스 젤 펜슬 라이너 네추럴 브라운 사용을 해줄게요. 점막 들어주고 눈 앞머리부터 섬세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속눈썹 붙여줄 거라서 이렇게 꼼꼼하게 그리지 않으면 속눈썹 붙인 게다 티가 나거든요. 특히 속쌍이나 무쌍이신 분들은 점막을 채워야지 눈이 커 보입니다. 쓱쓱쓱 <웃음> 음. 내려서 라인 끝에 빼주고요. <웃음> 이거는 더툴랩의 095I번 사용을 해줄게요. 마스카라가 조금 자신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 진한 속눈썹을 써주는 게더 효과적이긴 하거든요. 요 클리오 킬래쉬 슈퍼 프로프 마스카라 롱컬링 사용을 해줄게요. 제가 메이크업 샵에서도 받아보고 혼자서도 속눈썹 이것저것 많이 써봤는데 오히려 너무 얇은 속눈썹으로 쓰다보니까 위에다가 또 마스카라를 해줘야 되고 덧발라줘야 되니까 속눈썹이 무겁고 조금 처지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처음부터 도톰한 속눈썹을 써주니까 마스카라 단계를 좀 생략해도 되는 느낌? 마스카라를 진짜 접착제로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니까 단계가 더 생략되고 수월해져서 요즘에는 오히려 속눈썹을 화려한 걸 써주고 마스카라는 딱 접착제 용으로만 써주고 있어요. 언더 해줄 때는 삐아의 라스트 오토 젤 라이너 소울 브라운 사용을 해주고요. 이제 또 딥한 컬러 사용을 해줘서요. 글리터로는 네 번째 컬러 사용해주고 아 이거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딱 쿨톤 분들이 쓰면 예쁜 컬러들이라서 네 번째, 여섯 번째 같이 섞어가지고 눈을 땡긴 상태에서 끝쪽 아이라인 길게 빼줍니다. 블러셔로는 3CE의 이거 라스트 타임 사용을 해줄게요. 그리고 하트 퍼센트의 크리미 핑크입니다. 먼저 입술 외곽 살려서 볼륨 다치고요 이러면 나 본식 때도 내가 하고 들어가도 되겠는데? <웃음> 이렇게 볼륨 살려주고 23번에 별 피치 내린다 사용해 줄게요. 살짝 안쪽에 피치 핑크 색상 사용해가지고 볼륨 살짝 주고 안쪽에는 요거 레이지 브리즈라고 삐아의 글로리 틴트거든요. 글로시 틴트 같이 사용해 줄게요. 아 요거는 글리터도 조금 더 넣어볼 수가 있는데 이게 메이크업 글리터는 아니고 피오니 라고 써 있기는 하거든요. 어, 이거는 이제 네일 글리터예요. 이거를 쓰는 방법도 제가 같이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피브라는 컬러밤이라고 해가지고 립밤이거든요. 제가 예전에 그 바디 페인팅이나 이제 메이크업을 배울 때 썼던 팁인데 메이크업 브러쉬에다가 진짜 얇게 청. 정말 소량만 진짜 티도 안날 정도로 약간 컬러 립밤 아니면 어, 집에 있는 바세린도 좋아요 진짜 티도 안날 정도로 아주 살짝만 브러쉬다가 묻혀가지고 눈두덩이에다가 콕콕콕콕콕 얹어주는 거예요. 언더에다가도 콕콕콕 얹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뭐 픽서를 써도 되는데 픽서보다는 립밤이 조금 더 좋기도 하고 바세린도 좋은데 아 지금 집에 바세린을 다 써가지고 저는 뭐 그냥 이런 립밤 많이 쓰거든요. 저는 이제 예전에 외국인 선생님한테 배워가지고 <웃음> 외국인 선생님이 저한테 립밤으로 가르쳐 주시긴 했었어요. 면봉이나 브러쉬 같은 데다가 살짝 묻혀가지고 애교살에다가 찍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샵에서 붙여주는 거거든요. 연예인들이 네일 글리터 눈에다가 얹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집에서 얹으면 안얹어질 거예요. 왜냐면 아예 접착제가 없으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붙이냐 이런 식으로 붙여주는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일 글리터 살짝 써주면 그럼 저 반짝반짝거림이 남다르긴 해가지고 어,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 위에다가 이제 메이크업 픽서 써주면 지속력이 조금 더 오래 가긴 하거든요. 저는 요거 에스티로더 픽서 사용을 해주고 있고 티존, v 이존 턱, 가로 이렇게 한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딱 픽서 사용을 해주면 되고요. 시중에 나와있는 화장품 글리터 어떤 걸 사용해도 네일 글리터를 따라오지를 못해요. 제가 진짜 많이 써봤지만 그래서 혹시라도 글리터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네일 글리터 한번 써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짜잔!